이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이게 이게 들어간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가! 진짜. 니가! 니가! 니가! 와 우와 가와 진짜. 가 니가! 이가 니가! 니가! 니 또 끝났다 하제 느낌만 남는 것 같지 않나 있다. 안에 재능이 에 웃기지 링 화장실 혹시 다녀오실까요? 이거 너무 못바라고 해가지고 손톱으로 따라란 따라란 빠밤 빠바밤 투, 쓰리, 포좀더 등질 수 있어? 둘만? 어스면숙스러워 진짜 바꾸러워 오케이 음악 틀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 넷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민규가 그냥 센터로 바뀌었다고 하잖아. 아니 그냥, 그냥 여기서 여기서 혼자서 다른 동작 하고 <웃음> 있는 건데 아니 왜 점프식이가? 혼 이거 괜찮은데? 아,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이거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okay, okay. <웃음> 여러분, <돔봐> yep. 시원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Yeah, ok. 네 oh, 네. 이거 약간 조금만 넓게 쓰세요여 이거 네. 다칠수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동하신 다음에, 점프를 하시면, 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운이에요 빠바밤 쿵요 빠바밤 잘먹게는봐저 1시간 잘, 잘, 잘, 잘, 더 사람 다 경함이나다경함이 잘했지, 나름 뭐라고?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가 골든디스크에 왔습니다. 캐럿들이 없어서 현장에 직접 어. 없어서 좀 아쉽지만 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하어요 디너 불홍색 머리 했어요 분홍색 아니고 보라색이에요 아, 보라, 아 보라. 뭐, 미안. 보라, 보라, <웃음>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아,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색 무슨 색이지? 분홍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에서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보있 보라 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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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들어서 지금 목에 멍든거 보여요? 이렇게? 목까지 멍 들었어요. 이게 딱 지금 사랑니 뽑은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아 정환이가 사랑니를 가 뽑아서 살짝 부었구나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랑 댄서 누나 덩호도 있어서 조금만 더어 그런 뭔가 독을 삼키고 라는 이미지를 편하 하고 싶어서 렌즈랑 아이라인 좀 진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프라이스 예, 사전 녹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캐럿분들에게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 무대이기 때문에 캐럿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준비 저요? 저는 뭐안 했어요. 좋은 상을 받으면서 2021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음. 예, 캐럿들에게도 좋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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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누구세요? 고맙습니다. 블스크 기대! 기대! 기대! 여기까가면돼요 그럼 너 혼자 블루디스크! <웃음> 기대! <기데.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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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만에콘서트 하는 느낌을시작 n 준비한 것 같아서 좋아요. 오늘 b r a r y c h a n n 고 l I'm going to go to the l i b 아 a r y o l l 네, 이거 i io credo c 아 e io c 기까지 있어. 여기까지 있어? e 빵빵빵 h e io credo che io credo che io c r e d c e io credo che io credo e io c r e d h e io credo o r e d o che io credo che io credo c e 에 i h o r o t o 더 힙하게 해줘 여기 힙한 데가 여기... 아니야 <웃음> 너무 귀여 g e 아이 all. Don't kill it. And you go, man. I d o 오, 좋아 좋아 좋아 해톡톡 쿵.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항상, 항상 무대 하면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모든 무대가. 지금 명호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거, 기대하는 거. 호시 아까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냥 모니터 열심히 하고 있는 호시. 호시야!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멋있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아니, 아, 그냥 통상 그래. 페롤랜드때 그때도 한 명, 한 명씩 서로 맞아, 하는 거있잖아 그거 하고, 하고 나서도 그런 느낌인데. 맞아. 맞아. 아, 아쉬워, 아쉬워. 아니야, 내둥 아, 둥. 둥어 둥, 둥, 둥. <웃음> <차>, 아니, 나 이렇게 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되는거야아 머리카락 딱 하나. 네나 나, 낡은 거. 이거 진짜 잘 만든 거 같아. 아, 진짜? 나 <웃음> 뒷모습만 봐도 멋있어. <웃음> 점프! 퓨! 오, 잘 뛰었다. 그치? 어. 울했어 나 혼자 봤고, 애다 놀림받았어. <웃음> 민규, 나한테 이러는 어, 거야. <웃음> 옆에, 옆에다 앉혀 있어도 되겠다. 고생하셨어. 아, 너무 재밌었어. 약간 랩라 연말 무대 중에 너무 제일 진짜 탑. 탑원 고겸이가 보면 탑 1. 너무 재밌었어. 오늘 녹화한 걸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나눠수있습니다 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아 한국이 재밌다. 너무 재밌었어. 아, 네. 한국이 재밌다. 재밌어 하는데 내 네. 재밌어. 재밌잖아. <웃음> 이게 부대아 <무대잖아>. 아, <웃음> 이게 부대장. 자나잖아. 네, <웃음> 네, 이게 부대장이잖아. 멋스레,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다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 저희가 네. 가온차트에서 네. 와 올해 가상. 네 올해 가상 앨범 부문 와3 삼권. 행가래로, 올해 네. 네. 아, 아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가온차트 어워즈에서 저희가 올해의 가수상을 저희가 네. 저번에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올해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캐럿들, 네. 네. 캐럿들이 네. 만들어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가온차트에서 선물을 보려요 와, 아, 오, 세스, 세스, 세스. 네, 저희 아직 한번 아무도 못 봤잖아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진짜 아무도 안 봤어요. 진짜 이 속자로 진짜? 진짜 아무도 안 봤어요. 진짜로 진짜 진짜 진짜 궁금해요. 네, 나도 빨리 열어봅시다. 엽니다. 진짜요 하나 둘 셋. 하나 아 둘, 아아 둘, 아둘 셋. 와, 과아이네요 과장. 네. 편지로 같이 왔어요아 캐럿. 찍어볼래요? 네. 자! 네. 어투 세븐틴, 어. 보석처럼 빛나는 세븐틴 언제나 캐럿과 함께하길 바라는 아, 마음으로 보석 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 세븐틴의 앞으로의 활동도 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가운 차트 와! 생기 아, 가운 차트 아, 설 13개 야 아, 아, 13개지 그치? 아, 아, 진짜. 아. 뭔가 갑자기 감회가 새로운데 저희가 대기초 때 월드로 비상을고 맞아 맞아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짜 올해 어, 가수상을 방문하는 게참 너무나도 복진